질문이 하나 더 있어요. 제가 저 이거 1이 진짜 진짜 궁금했어요. 이렇게 선생님이 아까 여기 3대2라고 그랬잖아요. 얘가 3대2 여기 나와서 알고 있는데 그 다음 에 네. 선생님이 여기 대 여기도 3대2라고 그랬거든요. 아 이거 2대3이라고 그랬거든요. 네. 여기랑 여기가 2대3이 되는 이유는 왜 그런 거예요? 그 대각선 이 사가리꼴은 네. 그냥 일반 도형 같은 경우에는 대각선이 네. 이렇게 있다면 이대각선이랑이 네. 대각선 이렇게 이 있을 때, 네. 이 가운데가 중점이 되잖아요. 오. 중점이 되는데, 중점에서 이렇게 이등 분이 되잖아요. 다른 대각선은. 네. 근데, 이, 이거, 이거 평행, 아니, 아니, 평행이 아니라, 사다리 꼴은. 네. 안녕하세요. 건강한 신영소 구독자 여러분.